안녕하세요 미국의 허경영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탈정치 탈권위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미국의 현명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그 용기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루어 가는데 협조하고 훌륭한 동맹관계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.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 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. 네. 그래서 남북 전쟁 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. 클린턴이 네.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. 네.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.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. 뭔가 말을 뻥뻥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.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맞죠 네. 미국의 대통령을. 한반도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허경영이 결정한다